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지역은 천안시 청수동 그리고 청당동 일대입니다. 오늘 코스는 청당호수공원에서 시작합니다. 행정타운이 포함된 청수지구로 지나 청당지구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목적지는 두산이부 더 클라스 예정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 뒤로 보이는 이 공원이 청수공원이에요. 지금 이게 초록색이어서 잘안 보이는데 원래는 이 밑에가 다 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떠 있는 것들도 연꽃이에요. 이 청수공원에서 오늘 현장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시죠 지금 청수호수공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공원이 많아서 지도상에 여러 공원들이 보여요 청수지구, 청당쪽, 청당동쪽 이쪽은 뭔가 계획도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법원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이쪽 일거리, 도 일자리도 이제 만들어놨고 꽤 계획한 도시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산자락이나 이런 녹지 공간들이 잘 되어 있어요 원래 이런 계획도시들은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매력이죠 아 저기 포레나가 저기 사이를 살짝 보이는데 포레나 실사 잠깐 보고 갈까요? 청수포레나는 468세대 2015년 7월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확실히 거래가 좀 있기는 하네요 세대 수 작은데 2022년 6월 2일에 4억 5천만원 그리고 그 전에는 5억대에서도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살짝 빠진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제가 예전에, 그, 제가 외대에서 인도어과를 졸업했는데, 인도어를 전공했는데, 외대에는 통역협회라는 게 있어요. 나름 법인이야, 회사야. 그래가지고, 세 번의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은, 통역협회에서 통역을 할수 있는 기회에 자격이 주어지는데, 제가 인도어 통역이었습니다. 인도어 통역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십몇 년 만에 인도어 통역으로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 교수님들 합격을 했었고 어쨌든 뭐 사담인데 이 법원을 보면은 이 법원 통역을 제가 몇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원 보면그 생각이 나요. 이제 행정타운입니다. 법원, 경찰청, 세무서, 우체국, 소방서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까지 있습니다. 법원, 경찰청에 가까우면 공공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죠. 그리고 주변의 생활, 문화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아 여기서 다 보이네요. 여기가 검찰청이네요. 앞에 보니까 여기가 검찰청이고 여기 법원 있고. 아이 멋진 건물이 세무서인가요? 아 맞네, 세무서네. 와 우주 크다. 천안에 있는 모든 우편물은 여기로 올것 같은데요? 그렇죠. 서울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행정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들 있잖아요. 전형적인 그런 곳들 느낌이 나네요. 특히나 천안 같은 곳은 이런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더 신선해 보이는 것 같아요. 행정타운 인근에 청당 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번화가 바로 옆에 있는 큰 공원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예 보여 이거 다 하나로 마트. <웃음> 하나로마트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자랑한다 여기 하나로마트야, 하나로마트. 꽤 크죠? 여기 하나로마트는 천안축협을 운영합니다. 인근에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있지만 가까운 하나로마트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 주민 사이에 인기가 높습니다. 사실은 그냥 바로 오는 길인데 빽빽이 돌았어요.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웃음>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웃음> 가지 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은 이제 저희의 목적지가 이제 나오게 돼요 청소지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아까 법원이나 그런 행정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일대로 모일 거 아니에요 법원이나 검찰청 이런 곳들은 주변에 사무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법률사무소나 그런 곳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변호사무실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가 되게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인구들이 더 넘어까지 넘어가는 거죠. 길 건너까지. 천안 청당초등학교는 2008년에 개교한 공립 초등학교입니다. 이 일대에 아파트들이 더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청당초등학교 말고 초등학교를 더 짓고 있어요. 청당 2초등학교라는 곳을 더 짓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아마 그쪽으로 배정이 될 거예요. 청당 2 초등학교도 2023년 2월 개교예정입니다우기한 여기 한양수자인시세한번 볼까요? 한양수자인시루시티는 999세대로 2 0 1에년3월에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어, 가격은 에금 시작한 한국에서 시작한 한국에서 반에서 후반까지 있는 것시아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거래된 것만 보면 거래량 시작한 한국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최근 거래량 거의 전무하거든요 근데 천안 지역 아파트들은 그래도 거래량꽤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임장영상 이런 거 찍고 있고 또 임장영상이라는 게 부동산하고 아예 관계가 없을 순 없잖아요 부동산은 또 돈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집이라는 게 어떤 사람과 어떤 시간을 보내냐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권인 곳에서 내집 마련하는 거 내가 살곳 마련하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자 이제 행정타운 두산이부터 클라스 예정지입니다. 분양세대는 1202세대고요. 10개도 29층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 세대가 국민편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8 4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저 뒤에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